아, 문제는, 이거와 이거, 내가 봤을 때는 거울상은 맞아, 지금. 아시겠어요? 이것도 거울상 맞아. 자, 맞는데, 이것을 포개했을 때 포개져버리면은 같은 물질이다, 이 말이야. 이거 두 개는 포개져버리고, 이거는 안 포개져요. 교수님, 그거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만들어가지고 이렇 맞춰보면 되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확인이 가능하냐 하면, 자, AB가 거울상이죠. 그 다음, 여기에 거울을 한나 놔보세요. 상하가 또 대칭 거울상입니다. 그렇죠? 여기는 상하가 거울상이 아니에요. 이게 거울 속에 비쳐졌는 상이 아니죠. 여기는 지금 상하가 또이 거울을 놓으면 거울상이에요 이거는 포개면 은 포개져버립니다. 그걸 이제 가지고 와서, 자, 이거를 180도 돌려가지고 여기가 또 넣어버리면 동일하다. 동일한지 아닌지를, 자, 상하도 거울을, 거울산 관계 있으면 포개진다. 같은 물질이다 그러면 실제로는 주석산이 개 4개, 최대 4개의 이성질체가 존재해야 되는데 포개져버리는 것은 같은 물질, 한 물질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는 하나, 둘, 세 가지 세 종류가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세 종류가 아시겠어요? 놀랍죠? 그럼 우리 먹고 우리가 많이 먹고 있는 주석산은 세계 중에 어떤 걸까 궁금하지 않아요? 이거 같이 섞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섞여져 있으니까 이거의 맛도 좀 달라요. 그럼 어떻게 섞여져 있는에 따라 달라요. 주석산 한 종류인 줄 알았는데 아니다. 아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다시 정리를 좀 할게. 자, 보세요. 표 7의 1을 보시면은 타르타리게시더 주석산이 광학이성질체인데 이게, 자, 우선성 오른쪽으로 12도 돌리고요. 좌선성은 왼쪽으로 12도 돌리고요. 그 다음 라세미 혼합물이라고 그러는 게 있고 메조 형태라고 그러는 게 메조, 라세미 아까 라세미는 혼합물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혼합물이라고 그랬어아 그러면 이거 밑에 정의를 좀 하고 가자 자, 자 밑에 표 7의 2를 봅시다 표 7의 2에 라세미 호남물은 아까 얘기했듯이 각 거울상 이성질체들이 그냥 우선성 좌선성 같은 양으로 섞인 호남물이다. 자 그리고 광학적으로는 비활성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각도 돌리는 게 우측으로 1 5도 돌렸다고 좌측으로 1 5도 돌려버리니까 안 돌아가는 0으로 나온다. 이 말이야. 그 다음 메소화합물이라고 하는 걸 보자 한개 이상의 카이랄 중심을 가지며 거울상과 포개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메소화합물이다 A, B, 포개졌죠? 그렇죠? 요물질이 거울상은 거울상인데 포개지는 거울상을 메소화합물이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메소화합물 됐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위에 올라가서 표 7의 2에 나머지 것도 정의를 하고 위쪽에 볼게요 광학활성 혹은 카이랄 화합물이라고 하는 것은 거울상과 포개질 수 없는 화합물이고 자이 화합물은 평면 평광을 회전시키는 성질만이 다르다 나머지는 물리적 성질 똑같아 그 다음 카이랄 탄소 네 개의 다른 작용기가 결합된 탄소를 카이랄 탄소라고 한다. 그다음 나오는 것이 반토호프의 규칙이라는 규칙이 나온다. 이게 한 화합물이 가질 수 있는 최대 이성질체 수는 2의 n승게다. 아까 얘기했죠. 2의 n승게. 그 n은 카이랄 탄소 수다. 만약 카이랄 탄소가 두 개가 있다면 최대 네 개, 이의 이성, 네 가지의 이성질체가 존재할 수 있다. 주석산인 경우에 네 가지였는데, 실제로는 거울상이 포개져버리는 이 메소화물이 존재해서 세 종류가 존재한다. 그 다음, 거울상 이성질체는 얘기 됐고, 자, 이 내용을 정리한 것이 표 7의 1입니다. 표 7의 1. 자 우선성, 좌선성 한번 보세요 물리적 성질 똑같죠? 녹는 점이고 물에 대한 용해도고 산도고 밀도고 똑같아요 놀랍죠? 그죠 그러면 이제 거울상 이성질체에 대해서 우리가 내용은 아,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자, 정리됐고 그다음 이제 우리가 설명을 조금 하고 가야 될 부분인데. 자, 7의 6. 7의 6. 배열의 설명. 그런데 여기에 카이랄 탄소의 R과 S 명칭이라고 그러는 명칭을 설명을 하고 가야 됩니다. 앞쪽에 우리가 유산균 뭐 유산 저산 경우에는 두 가지 종류뿐이었잖아, 그죠? 알콜기가 우측에 있으면 D, 좌측에 있으면 L 이렇게 DL로 구분을 했는데 DL로 구분을 못하,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럼 이제 그때에 RS 명칭을 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 거울상 이성질체 뭐 이렇게 이성질체 쭉 나오는데 앞쪽에 보면은 뭐 d도 아니고 l도 아니고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고 뭐 r 뭐 s 그러는 이런 명칭이 나와요. 이 명칭이. 이 명칭이 지금 우리가 설명하려고 그러는 설명하려고 그러는 명칭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뭐 r s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카메는 좀 곤란해요. 그래서 설명을 하고 갈게요. 자, 자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제 표, 표현을 할 때, 이두 사람이 칸 인골드하고 이세 사람 프레로고 이세 사람이 발견했는 에, 이 명칭입니다. 자, 명칭인데 뭐 기하학적 이성질체는 우리가 뭐, 엔트게겐 주산맨 이지 방법으로도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지금 입체이성질체에서는 그게 적용을 할 수가 없고요. 자, 어떻게 적용했냐 하면은 이렇게 적용할게요. 자, 1단계. 자, 우선순위를 매기자. 우선순위를. 그러니까, 카이랄탄소에 결합한 각 작용기의 우선순위를 매긴다. 자, 2단계는 가장 우선순위가 낮은 작용기를 관찰자로부터 먼 쪽으로 내놓고, 먼 쪽으로 보내놓고, 자, 한번 봅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우선순위가, 우선순위가, 뭐가 우선순위가 높나 하면, 원자 번호가, 원자 번호가 큰 것이 우선순위, 우선순위를 가집니다. 자, 그래서 예로서 우선순위가 이렇게 1, 2, 3, 4 이런 우선순위를 가졌다 그러면은 자, 우선순위가 가장 낮은 것이 원자번호가 가장 큰 것이 우선순위가 가장 높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은, 원자번호가 제일 작은 게 뭐예요? 수소죠? 수소가 1번이니까. 수소가 들어있다면 수소, 자, 이걸 수소라고 그러자. 가정을 하자. 수소. 자, 이 수소가 우선순위가 가장 낮아. 1번이야. 아니, 우선순위가 가장 마지막이야. 낮아. 그러면은, 우리가 이세 가지, 이이세 가지를 우선순위를 한번 매겨보자. 어, 어떤 게 가장 원자번호가 큰 거냐? 자, 무궁화, 무지개 색깔로, 아까 빨주노초 이렇게 빨주노노초파남보, 자, 노랑 1번, 2번, 3번이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수소를, 수소를... 여러분들의 눈에서 가장 멀리 뒤쪽으로 보내버려. 보내버리고, 요세개 가지고 이제 우선순위. 1번이, 이게 1번이죠. 그죠? 이게 2번이죠. 이게 3번이죠. 그럼 자, 이렇게 돌면 여러분들이 시계방향이에요? 반시계방향이에요? 여러분들이 봤습니다. 시계방향이에요? 반시계방향. 1번, 2번, 3번 좋아 1번, 2번, 3번 반시계 방향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 반시계 방향을 지금 반시계 방향을 레틴으로 시니스터, 시니스터 그래서 S 그리고 시계 방향은 넥투스 해서 시계 방향은 R 이렇게 표현을 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R, S가 R이 시계 방향이고 S가 반시계 방향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이렇게 명칭을 부여를 할 겁니다. 자,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다. 오늘 그런데 문제는 설명을 못 들은 사람들이 이거 이해가 될까? 물론 동영상 올려줘도. 듣는다, 들어서 이해하면 좋겠고. 자, 그러면 알레스 결정 방법도 다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 하나, 하나 남아있다. 자, 뭐가 남아있냐. 자, 거울상 이성질체를 분리를 해야 되겠다 분리를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분리가 되겠느냐 자, 왜거울상 이성질체를 꼭 분리를 해야 됩니까 분리 안하면 안됩니까 안하고 쓸수 있으면 가장 좋지 근데 안하고 쓸 수가 없으니까 분리를 해야 된다. 자, 예를 하나 듣게요. 자, 타리도마이드라는 옛날에 약이 시판됐습니다. 이 약이요. 1957년에 독일의 제약사에서 처음 만들어가지고, 이게 무슨 약이냐 하면 일종의 진통진정제로 당시에는 별다른 부작용도 없이 많이 복용했는데 누구가 먹었냐 하면 임신한 임산부들이 입덧 방지용으로 뛰어난 약이다. 이렇게 돼가지고 아주 많은 약이 팔려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형아들이 막 출산이 돼 나옵니다. 여보세요. 팔다리 없고 이런 애들이 전 세계에 막 쏟아집니다. 그래서 61년 11월에 독일의 한 신문이 타리도마이드를 복용한 임산부들이 기형아를 출산한다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당시에 미국에서는 이 약을 판매하는, 하지 않, 하기 전에 계속 심사를 미뤄, 미루어 미뤄가지고 마침 판매가 안 됐어요. 근데 이 61년 말까지 이야기 시장에서 철수되기 전까지 유럽, 아프리카, 일본을 포함해서 40여 개국에 사용됐는데 그 사이에 출산한 소위 타리도마이드 베이비라는 기영화수가 만 명을 상회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61년생, 지금도 아마 살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자, 이야기. 자 타리도마이드는 당시 쥐를 사용한 독성시험에서 기형유발 효과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한 약이라고 선전하고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침팬지를 사용해보니까 기형유발 효과가 확인됐고 그런데 벌써 이거는 판매가 됐습니다 다 먹고 기형화가 쏟아집니다 여러분 임신 하고 아무거나 막약 이렇게 먹고 하면 안됩니다 특히 조심하세요 자, 이때 이 타리도마이드가 나중에 원인조사에 들어가 보니까 RS 거울상 이성질체 두가지가 혼합해서 존재했습니다 자, R 이성질체는 진통 진정효과 약효를 보이지만요 S 이성질체는 지금 얘기하는 RS. 이성질체는 약효도 없고 기형을 유발하는 작용만을 나타내는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왜 거울상 이성질체가 이렇게 중요한지 나오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약을 가지고 임산부들이 먹으면 안 돼. 그럼 이 약을 다시 이 약이 어떤 부활될 수 있는 뭐 계기가 있었다 그러는데, 자, 이 부활되는 거는 뭐 주목적이 아니고, 이와 같이 거울상 이성질체가, 이성질체가 두 개가 같이 하나는 약, 약효를 나타내지만 하나는 완전히 기형화를 만들어내는 정도의 부작용을 나타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혼합되어 있으면 안되죠? 그죠? 분리해야 되나? 그럼 어떻게 분리할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분리할까? 응? 분리해내는 방법이 뭘까? 시간이 벌써 뭐 52분이나 됐다. 그리고 분리하는 방법은 여러분에게 숙제로 남겨두고 생각할 시간을 남겨둘게요. 자